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황터버 입니다 제가 항상 원래 텐션을 올려서 이제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식으로 인사를 드리는게 참 저도 지금 찍으면서 굉장히 어색하고 일단 다름이 아니라 제목 그대로 제가 이제 다음달에 결혼을 합니다 그 결혼 상대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좀 아시다시피 많이 눈치채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최근 제 영상에서 제 카메라 찍는걸 도와주시는 카메라맨 네. 그쵸 그렇죠, 카메라걸이죠. 그분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. 저희는 만난지 한 5년 정도 됐고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너무 많이 봐주시고 너무 좋아해 주셔서 이렇게 결혼까지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그 카메라걸 한번 모셔보겠습니다. 은혜야. <웃음> 아니 어떻게 알아. <알았죠? 웃음>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. 카메라걸입니다. 안녕하세요 구독자 <웃음> 여러분. <웃음> 너 <웃음> 너무 그데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카메라 꺼입니다 아마 얼굴은 당분간은 영상에 노출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목소리만 될것 같고 제가 봤을 때왜 노출이 안될것 같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예쁜데 혹시 그 자기 자신이 외모가 조금 부족하다고... 외모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좀 쑥스러워서 이제 담모안할것 같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카메라 들고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자기 자신이 굉장히 즐기고 있고 댓글들도 이제 카메라맨 언급하는 그런 댓글들 보면서 혼자 좋아하는 거 보면 조만간 얼굴을 노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계정을 파겠습니다 그거는 구독하지 말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아 그리고 촬영할 때 카메라맨한테 뭐뭐 했어? 하면 항상 뭐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흔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흔들었는데 이제는 그냥 목소리는 출연하는 걸로 했습니다. 왜냐면은 제 생각에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게 이제 목소리가 아닐까 생각 외모를 가장 자신있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데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시고 또 구독을 하지 않고 그냥 제 영상을 즐겨봐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구독자 여러분들 덕이라고 정말 너무너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영상 만들고 여러분들께 재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혼을 했다고 해서 영상 컨텐츠가 뭐 바뀌는 건 아니고 가끔 사실 이제 브이로그 식으로도 제가 한번 찍어보고 싶었는데 사실 저 혼자 찍을 껀떡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럴 때 이제 가끔 하나 찍고 아마 거의 원래대로 이제 뭐 잡아서 맛있는 거 먹고 때로는 맛없는 거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영상 찍을 것 같습니다. 혹시 마지막으로 할말 있어? 빵이요 <웃음> 갑자기?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야? 아니야? 여러분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제 예비 와이프는 제 영상을 보지 않습니다. 자기가 찍어준 영상만 가끔 자기 손 나오는 그 그런 부분만 보지 제 영상은 보지 않아요. 빵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 살겠습니다